제가 생각하는 2023년 비즈니스 트렌드는 생존과 도약입니다. 많은 경영진들은 내년에 팬데믹 위기보다는 경기 불안과 그에 따른 소비심리 저하, 공급망 관리 리스크 등 이런 것들을 우려한다고 말하세요. 시장 지위가 애매한 기업이라면 자사 비즈니스 핵심 역량을 강화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. 현재 지위가 공고하고 미래를 위한 혁신과 투자 여력이 충분하다라는 기업이라면 세 번째 박스 전략을 사용하는 것도 좋을 겁니다. 예를 들면 지속가능성과 같은 우리 회사 혹은 직원들이 추구해야 할 가치가 무엇인가 고민하고 이걸 바탕으로 미래를 이끌 비전을 설정하고 기존의 성공적이던 규칙들을 의도적으로 지워보는 거예요. 결국 이런 생존과 도약을 위해 가장 중요한 건 우리 회사 실정에 맞는 상황 판단일 겁니다. 올해 12월 열린 2022년 동아 비즈니스 포럼의 주옥 같은 내용이 DBR에 실을 예정이니까요.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.